아이오텍에서 펜마 워터 정수기를 협찬해 주셨어요. 이게 뭐지 뭐지? 먹는건가? 알려줄게. 따라와봐. 구성품을 먼저 살펴볼게요. 물그릇 상판은 가볍고 단단해요. 또 물그릇 하판은 세척이 가능한 도자기 소재예요 씻을 수 있어 좋네. 크레들은 무선 충전으로 독립된 구조야. 이건 C타입 충전 단자. 램프 전원 버튼. 그리고 필터 세종류 이건 프리필터야. 무선 모터. 실리콘 링, 어댑터, 그리고 사용설명서야. 뭐가 이리 많아? 이제 필터를 개봉해볼게. 궁금해! 얼른 보자! 필터 구성품들이야. 두 번째 개봉. 이 모든 게 일체형 정수 필터야. 먼저 조립을 위해서 깨끗이 씻어 주자.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헹궈주면 돼. 이제 필터 조립을 해볼게. 먼저 프리필터를 조립해 둬. 모터 모듈 커버에 모터를 이렇게 끼워주고 어, 참 쉽네! 프리필터를 맞게 끼워줘. 부분 커버와 흰색 필터를 끼워주면 돼. 영상 보면서 순서에 맞춰 잘 따라 끼우면 오케이. 여기까지 조립하면 일체형 정수 필터는 완성! 장난감인줄 알았네 정수기 상판에 실리콘 러버를 끼워주고 빨리 좀 해봐 상판 뚜껑 모서리에도 러버를 끼워줘 이렇게 짠! 이제 완성이야! 이제 물을 채워보자! 2리터까지 가능해! 트레드 위에 올리고 빨간불은 전원 켜짐! 녹색은 2분 단위로 작동해! 모터를 넣어볼게! 파란불은 연속 동작모드야. 더가 물을 끌어올리고 있어 상판을 잘 덮어주면 끝아빠 ㅋ ㅋ ㅋ ㅋ 해아답 ㅋ 를 연결해서 편한 곳에 두면 돼. 어디에 ㅋ ㅋ ㅋ ㅋ 참 신기하네 아빠 이거 먹는 건가? 안심하고 마셔도 돼 시간이 흐르고 정수기에 적응해서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 물 마시, 끝내줘요 친구들 다 맺어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